안녕하십니까 9월 6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취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유럽증시는 하락세로 마감 했습니다. 유럽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셧다운이 무기한 연기된 사태가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원의 가격에 급등세가 재차 강화되는 모습이었네요. 최근 고점대비 30% 넘게 하락했던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장 초반 30% 넘게 급등하며 메가와트당 280유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페플러스는 정례회의를 열고 10월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 감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결정에 국제 유가는 4%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천연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이슈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에 산업계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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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주식옵션 종목들의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23시에 8월 ISM 비제조업 구매자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측치가 이전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표호조시 지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스닥은 11,800포인트에서 지지선이 예상되며 12,700포인트에서 저항선이 예상됩니다. 원유는 85달러에서 지지선이 예상되며 93달러에서 저항선이 예상되네요. 금은 1,660달러에서 지지선이 예상되며 1,740달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금일 발표되는 ISM 비제조업지수는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선행지표입니다. 호조를 볼 경우 경제 확장을 나타내어 보통 지수 상승 가능성이 높아 콜옵션 매수 전략이 유해 보이지만 경제 확장으로 인한 긴축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네요 참고로 유진 고인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